노회찬, 비밀 과거, 아내, 자녀 없었던 이와 형제 및 가족 관계. 충격이네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포털 댓글 조작 의혹을 받아 검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측에서 불법 정치 자금 수술을 했다는 의혹 이후 벌어진 안타까운 자살 소식인데요. 노회찬 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아보고 아울러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부인 김지선 씨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게요. 노회찬 의원은 1956년 8월 31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부모님이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오면서 노회찬과 노회근 형제와 위로 누나가 한명 있다고 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어린 시절 매우 부산에서 제약회사에 다니는 아버지 더의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부산에서 사업을 해서 어린 시절부터 첼로를 배웠고 학창시절에 펜싱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을 정도로 풍족한 문화적 환경에서 자라기도 했죠. 공부도 잘해서 비록 재수를 하긴 했지만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였던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서울 입성을 했는데요. 경기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노회찬의 투사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유전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재학 시절의 10월 유신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나섰는데요. 경기 고등학교 시절 비상한 머리로 다양한 책을 읽으며 함석헌 백기완 등의 재야인사들을 만나기도 했답니다.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시에는 낙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재수 없이 노회찬은 곧바로 군대에 입대를 하고 이후 군복무가 끝난 시점인 1979년 다시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재밌는 것이 노회찬은 서울대에 떨어지고 2차 대학에 붙기는 했지만 그 대학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회찬이 원했던 대학은 데모를 가장 많이 하는 대학인 서울대와 고려대 두 개가 아니면 안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입대 후 고려대를 갔던 것이죠. 대학 시절에는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을 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크게 충격을 받은 고려대학교 학생 노회찬은 서울 영등포 청소년직업학교에서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노동현장으로 들어가며 이른바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이 지금의 아내 김지선 씨를 만난 것도 노동운동을 하면서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아내 김지선 씨는 1955년 생으로 원래 16살 때 나이를 속이고 인천의 공장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아내 김지선은 이후 1978년 CBS 방송 야외 생방송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다 체포되기도 했고 1983년에는 인천 블랙리스트 사건융로 수감이 되기도 했으며 인천 해고노동자협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일명 인천 노동운동권의 큰 누나라고 불리는 인물이라고 해요. 그런 노회찬. 의원과 부인 김지선 씨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인천에서 노동운동 당시에 아내 김지선 씨를 만나 지난 1988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당시 노회찬 의원이 수배에 쫓기는 상황이었고 결국 결혼 다음 해인 1989년에 노회찬은 구속 수감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결혼도 당시로서는 늦게 한 셈이고 결혼 당시 김지선 씨가 노회찬 의원보다 나이도 많았고 노회찬 의원이 7년 열을 쫓기다 감옥에 갔다 오니 아이를 갖기에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노회찬, 김지선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 위해 용하다는 한약도 먹고, 클리닉도 다니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후 입양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노회찬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던지라, 입양이 관련 단체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있었죠. 참 정말 요즘 노회찬 의원 보는 덕에 썰전을 재밌게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노동운동에 헌신하며 그 이후로도 김문수처럼 변질되지 않고 정의당 의원으로 좋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노회찬 의원인데요. 이렇게 불법 자금 문제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다뇨. 어쩐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더더욱 씁쓸한 사망 소식이네요. 3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 자살을 한 23일 정치권은 그야말로 패닉이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있다. 뉴스 일. 정의당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말을 잇지 못했다. 사망 소식 직후 정의당 주해선 수석대변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날 오전 11시 예정됐던 교섭단체대표 회동은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함께 방미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전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며 80년대 노동, 민주화 운동의 동지인데 너무나 아까운 분을 잃게 돼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날 밤 그에게 마지막 술을 내가 대접했는데 과거 노동운동하던 이야기를 하며 유쾌한 모습이었다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말을 잇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아파트서 투신해 사망한 23일 오전 경남 정원시의 노회찬 의원 사무실이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긴급회의를 연 정의당은 노원내 대표의 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고인은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적 공진화모임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 모든 허물은 제타신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원 내 대표 사망과 관련 최석정의당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애초 특검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표적 수사를 했다며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된 수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정의당은 장례식을 정의당장으로 5일간 치르기로 했다. 이정미 대표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맡으며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워싱턴 DC의회 상무부에서 울버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울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환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애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 중이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가 무너져 내린 명예와 삶, 책임에 대해서 인내하기 어렵다는 선택을 했는데 저 자신도 패닉 상태라며 솔직히 청문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과 정파를 넘어 수많은 국민들께 존경과 신뢰를 받아온 정치인이었다며 말로는 다 못할 슬픔이 앞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원내 대표의 사망이 향후 진보 진영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 이슈와 함께 진보 진영이 양대축으로 평가되던 노동계와 중소상공업계 등의 분화 조짐과도 맞물려 있어서다. 진보의 상징으로 간주되던 도덕성마저 균열되면서 기존 진보 정치권 역시 썩은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젠 진보의 교체도 불가피하다라는 목소리가 분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을 누르며 실질적인 제1야당을 자처하던 정의당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노원내 대표가 유서를 통해서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보정당이 10여 년간 어렵게 끌어올린 지지기반도 흔들릴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고 전했다. 노원내 대표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지난 4월 출범한 평화정의 모임은 노원내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6명과 민주평화당 14명의 의원이 모여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간신히 충족했다. 무소속 의원이 평화정의 모임에 추가로 입당하지 않는 한 국회는 이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평화정의 모임 소속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되지만 단사는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